으아,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안 좋아했죠? 신있다참 좋다 엄마 딸 이렇게 모임에서 그니까 이걸 진짜 내가... 보고싶었는데 대사 하니까 아, 지, <웃음> <대사를 나비였다. 웃음> 네. 역시 최고의 선택 네.